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떡상을 꿈꾸며 가사를 외친 남자 떡상남입니다. 오늘 어, 알아볼 ICO는 먼저 말씀드리면 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가치와 떡상을 완전 꿈꾸며 바라보는 그런 ICO는 참고로 아닙니다. 어, 우리 삶을 바꿔주고 어, 많은 그 사람들의 그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정말 직결된 ICO 프로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참고로 투자하지 않았고 정말 객관적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볼 r 이쇼는 휴먼스케이프입니다 자, 휴먼스케이프는 페이스북을 좀 접하신 분들 그 대표의 그 인터뷰 사진이나 영상을 간간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어, 휴먼스케이프란 어떤 것이고 휴먼스케이프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휴먼스케이프 뒤에 있는 기술력과 블록체인 모델 어떤 걸 채택하고 이것이 왜 작동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는 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제가 정리를 한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투자가치 그 다음에 이후의 전망은 자, 개인적 사견입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먼스케이프란 무엇인가? 휴먼스케이프는 정말 간단히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환자 건강 데이터 블록체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 환자들이 일평생에 생성하는 그 데이터 양이 연구에 따르면 1100 테라바이트에 달합니다 1100 테라바이트면 <웃음> 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양인데 이게 한 사람에게 일생에 나온다는 게 저는 정말 몰랐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게뭐 보통 임상자료라든지 아니면 연구자료 발표를 통해서 이렇게 추출된 경우가 많은데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사실 환자들이 갖고 있는 건강 관련 데이터였는데 이걸 여태까지 저희는 한 번도 정리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 건강 데이터 복진이 꼭 필요한데 왜 그러냐면 지금 환자들의 데이터 혹은 자료가 한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도 안 됐고 누구도 공유도 안 하고 의사들이 그냥 그때그때 그때 보고 증상 보고 그냥 바로 진료해 버리니까 환자들이 첫그 병을 걸렸을 때와 그 다음에 앞으로 그 증상이 어떤 것이 나타나는지에 관련해서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회사에 있더라도 임상자료를 통해서 관련된 자료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너무 적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잘 정리를 한다면 현재 뭐 많은 불치병들에 관한 실마리를 조금이나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휴먼스케이프의 그 문제 지적점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복지체 통해서 환자 관련 정보를 체계화시키고 그것을 제공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어, 그들이 제공하는 사회적인 가치 혹은 이익은 무엇인가 환자들에게는 더 많은 그 관심, 건강에 대한 관심을 고지할 수 있고 의료 전문가들은 그 자료를 갖게 함으로써 환자 상태에 따른 정말 맞춤화된 치료를 제공할 수 있고 어, 가장 중요한 연구자들에게는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백신이라든지 더 많은 약을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 휴먼스케이프가 제공한 서비스는 무엇인가 자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사실 그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한 것인데 먼저 환자는 건강일지와 같은 컨텐츠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어떤 약 먹었으며 컨디션이 어떻고 증상이 어떠며 세세하게 컨텐츠를 작성하면 컨텐츠를 공유하고 컨텐츠가 양질일수록 투표를 받고 그에 맞는 보상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어, 시스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Fiat Money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말한 현금을 갖고 있고 Human 이렇게 있고 이건 Donation입니다. Human h 는 Donation이고 이건 포인트이고 h u m 이 바로 이 블록체인을 가동하는 가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백서를 보시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저들이 컨텐츠 자료들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커뮤니티에 그리고 데이터를 건강기록 이렇게 보관이 되고 또 유저들은 또 그에 따라서 기부를 할수 있습니다 이 기부는 커뮤니티 내에 돌고 있겠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게 의사든 아니면 환자든 기록을 함으로써 커뮤니티 제공되고 커뮤니티는 컨텐츠가 마음에 들거나 좋으면 휴먼 포인트나 휴먼 도네이션으로 형태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결론적으로는 기관들에게 갈 테고 기관들은 그 연구 자료를 받게 된다는 보상으로 휴먼 포인트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유저들은 또한 이거를 의의에 따라서 기부를 따라서 기부를 하게 됩니다. 이건 휴먼 도네이션으로 가게 되고 휴먼 도네이션은 또한 다시 커뮤니티에 재분배되고 커뮤니티는 또 유저들에게 줄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떤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기술과 블록체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현재 휴먼스케이프의 백서에 따르면 현재 스팀커 같은 형식의 SMT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스팀이 앱 기반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력은 구현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차피 복잡한 그것이 아니라 스팀커 같은 커뮤니티 기반 양자의 컨텐츠를 제공하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엄청 어려운 기술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 그들이 사용하는 블록체인은 좀 새로운 개념인데 Proof of Brain, 자, 얼마나 양자의 컨텐츠를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사실 이것이 단점이 될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게 개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합의 알고리즘 디포스 현재 이 o s 에 사용하는 d e l e g a t e Proof of State 지분 보유자들에 의해서 대리자를 선정하고 그러니까 블록체인 내에서 그 대리자들만이 블록을 생성하게 됨으로써 블록 생성이 빠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현대민주주의와 좀 유사한 면이 되게 많은데 저희가 투표를 하고 국회의원이라든지 시 의원들이 나가게 되고 그분들이 우리의 그 뜻에 반영을 해서 입법안을 만들게 되잖아요 되게 그 개념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문제점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제가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력을 보게 된다면 이제 휴먼스케이프 대비이고 인터페이스 모양이고 휴먼스케이프 API가 그 뒤에 그 다음에 휴먼스케이프 코어에는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 온체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SMT블록체인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축은 IPFS 정보를 그 체인에 저장하는 기술이라 먼저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으로서는 스마트 계약과 자료 저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는 앱과 웹사이트 이렇게 나뉘게 되고 API 레이어에서는 데이터 저장, IPFS와 조회 그리고 서비스 개발.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 데이터를 조회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이 API 레이어고. 서비스 레이어가 가장 중요한데 스마트 계약과 자료 저장의 핵심 코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개인 정보 및 건강 데이터는 분산 스토리지 저장이 됨으로써 남들이 함부로 캐가거나 바꿀 수 없겠죠. 이건 다 사용자들이 결정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컨텐츠는 내가 내가 쓰고 그 다음에 공유하는 책이기 때문에 스팀이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관련 데이터에 더 특화됐다고 볼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휴먼스케이프 내재의 그 투자 가치와 그에 대한 전망을 말씀을 드도록 하겠습니다. 전망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총6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합니다. 환자들 기반의 병에 관련된 데이터라든지 증상에 관련된 컨텐츠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생태계 내 참여자들이 단순히 생태계에 머물면서 어떤 돈을 버는 개념이 아니라 중심에 있는 환자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생태계의 건강 ]하게 유지가 될수 있는 구조가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는 환자들이 만들어낸 컨텐츠라든지 어떤 증상에 관련한 글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꾸준한 수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연구기관이나 대학들은 분명히 더 많은 자료를 원할 테고 대학병원 측에서도 비싼 임상실험보다는 여기서도 실마리를 풀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다양한 기관들이 이런 원천적인 자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활용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어, 이익을 추구하는 단순 제약기관들 또한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섯번째는 국가와 협력도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어떤 병이라든지 고질적인 병으로 상당히 많이 뭐 고통을 받는 국가라든지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불치병을 담당하는 초국가적인 기관들은 휴먼스캠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정말 예를 들자면 A라는 국가가 현재 어, 에이즈를 뭐 많이 앓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정확한 자료가 있어도 환자들의 증상에 따라서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할 시에는 더 다양한 국가에서 더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휴먼스케이프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력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더 절감이 될 뿐더러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긍정적인 면 6번을 보게 된다면 팀코인이 시장에 줄수 있는 영향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와이페이퍼에 트 보게 된다면 팀코인 락업 기간이 4년이고 어드바이저 락업 기간 또한 2년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펌팬덤프 위험도가 매우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전망으로는 첫 번째, 총 40%인 10억 개의 토큰을 판매하고 이는 환산한다면 100억 원에 해당됩니다. 과연 이것으로 충분할까? 저는 이거는 좀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100억 원이 물론 작은 돈이 아니지만 많은 데이터 관리라든지 블록체인 산업에 관련해서 상당히 적은 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어떤 단순한 결과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간을 둬야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 그에 대한 투자와 계속적으로 그리고 혁신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컨텐츠에 대한 정확성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입니다. 어, 단순히 게시물의 투표는 뭔가 부족하다 는 생각이 드는데 게시물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증할 사람이 전 개인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의 증상을 객관적으로 환자들이 적으면 좋겠지만 환자도 사람이고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한다거나 어떤 객관적인 지표와 기준 또한 마련이 된다면 더양질 컨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게시물에 대한 양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단순히 환자들이 산발적으로 어떻게 아프면 이렇게 이렇게 아프고 사진을 찍고 영상 을 올리고 이것보다는 먼저 1차적으로 어, 제약회사라든지 대학 연구기관들 혹은 병원 측에서 통일된 양식을 토, 먼저 받아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자료 수집한다면 더 효율적인 자료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법적 규제와 충전한 부분이 없는가 이 부분은 뭐 제가 너무 염려한 부분일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의료 관련 정보라든지 개인정보의 취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는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접촉점이 없는지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허위 게시물에 관한 계획 방지책에 대한 언급이 조금 없다는 점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분명히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 정말 기발한 걸 많이 할 텐데 이거를 어떻게 좀 규제를 하고 통제하고 이러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하겠다 라는 것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 여기까지 휴먼스케이프에 관해선 객관적인 아이슈 리뷰했던 떡상남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